조상에게 꼬지람을 들은 꿈. 추진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고 집안에도 뜻하지 않은 말썽과 손재로 곤란을 당하게 됨. 조상에게 수저를 받는 꿈. 재산을 상속받거나 사회에서 어떤 일거리나 재물을 위임 받게 된다.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꿈을 꾸게 되면 원하는 것을 순조롭게 얻게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편안해진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꿈. 윗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게 된다. 조상에게서 음식을 받거나 식탁에서 대화를 한 꿈. 사업의 계획, 소망을 이루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김. 조상의 누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병에 들거나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 자신의 조상이 슬퍼하는 것을 보는 꿈. 집안의 가장이나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에게 불행이 닥치고 그 영향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신의 집을 이롭게 했던 조상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꿈. 가업이 번창하고 집안에 재물이 쌓일 길몸이다. 조상의 무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본 꿈. 거래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많은 협조를 받게 된다. 제사상에 물을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을 보는 꿈. 일거리를 부탁받은 사람이 그 일을 맡아 심사하고 성사시켜준다. 조상 앞에 절을 하는 꿈. 고사를 지내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덕담을 듣는다. 조상 중한 사람이 암소를 끌고 와위안간에 매는 꿈.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재물이 생긴다. 조상 중에 누군가 갓난아기를 얻고 돌아다니는 꿈. 짐이나 부담이 되는 존재를 지켜주고 있는 격으로 우설은 또는 직장 상사, 친지, 선배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상징몽이다 조상이 주는 물건을 받는 꿈. 행제를 하거나 유산을 상속받는 등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온다. 조상이 집안으로 들어왔다가 말없이 가버리는 꿈. 조상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말없이 가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보아주리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협조도 받지 못하게 된다. 조상이 집 안으로 말을 끌고 들어오는 꿈. 집안 가문에 사람이 들어오거나 재물이 생김. 조상이 집에 왔다가 사라지는 꿈. 협조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조상이 집을 나가는 꿈. 조상이 집을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어려지거나 생활은 편히 궁핍해진다. 조상이나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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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을 망친 조상이 집에 들어오는 꿈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이 오거나 집안 운세가 새락해진다 가족이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꿈 집안의 불화가 없어지고 화목하게 지냄 공동묘지에서 조상의 묘를 찾지 못해 쩔쩔매는 꿈 공동묘지에서 조상의 묘를 찾지 못해 쩔쩔매는 꿈을 꾸게 되면 공경에처해 있을 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안절부절하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눈물을 흘리며 오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불상사나장애 손실이 생기며 사업의 파탄 및 재물의 실패와 직장, 지위 명예훼손, 좌절, 말썽 등 가장과 직속 상사에게 흉엄이 닿고 굳은 일이 닥치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시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뜻밖의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지만 먹지 않은 꿈. 기다리던 소망을 이루기 힘들거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김. 돌아가신 조상이 절구에 약을 넣고 찢는 꿈. 부모님이 병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돌아가신 조상이 집안으로 말을 끌어들이는 꿈. 고용이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된다. 돌아가신 친지나 조상의 모습이 초췌하게 보인 꿈. 그 사람의 자손에게 애군이 있음을 암시. 동호 조상의 누군가가 아기를 얻고 걸어가는 것을 보는 꿈. 호주나 윗사람 또는 직장의 상사 등이 병들거나 사업상 고통을 받게 된다. 사당에서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꿈. 원수 대통하여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마다 조상이 나타나는 꿈. 집안 운세와 관계하거나 그 일에 대한 협조자가 생김을 뜻한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조상이 나타나는 꿈.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조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과 관련되거나 그 일에 관계되는 협조자가 나타난다. 신령 조상 등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를 취하는 꿈. 은인 협조자 등이 크게 혜택을 준다. 조상의 집으로 말을 끌고 온 꿈. 집안에 사람이 오거나 재물이 생긴다. 조상이 나타나 오는 꿈. 불명예스런 일을 당하게 되거나 가정의 질병이 닥치게 된. 조상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꿈. 기울던 가문이 트이기 시작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둔다. 조상이 말을 집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꿈. 조상이 말을 집안으로 몰고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며느리, 머슴 일꾼 등을 얻게 된다. 때로는 출세와 관련된 꿈이다. 조상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얻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유업을 계승하거나 전통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조상이 암소를 내다 파는 꿈. 집안 여자가 혼사를 치르거나 며느리나 가정부가 나간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있다. 조상이 자손을 어루만지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아이가 병든다. 조상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집안에 우환이나 질병이 생기고 자신이나 집안 식구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김. 조상이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불쌍하다고 우는 꿈. 병이 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제사를 지낸 날 꿈에 조상이 나타나는 꿈. 집안의 위드 어른이 와서 함께 제사 진을 일과 상관한다.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 조상 가족 친척 친구 중에서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인물이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자기에게 협조적인 사람이 나타난다. 조상 부모님 앞에서 묵념하는 꿈. 고사나 경로친 사상으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게 된다. 조상과 고인에 관한 꿈 조상 또는 고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집안 식구, 직장인, 아는 사람 등의 동일시이고 어떤 일거리의 상징물일 수도 있다. 조상과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조상과 함께 소가 보이는 꿈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사업가로 크게 성공할 아이를 출산한다. 조상과 함께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사업이 확장되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족해진다. 조상의 누군가에게 큰절을 하는 꿈 집안 또는 기관에서 어떤 상속을 받거나 소청할 일과 관계한다. 조상의 묘의 성묘를 하는 꿈 협력자나 가까운 친구에게 부탁할 일이 생김 조상의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꿈 송사가 잘 풀리기도 하며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좋은 꿈이라 할수 있다. 조상의 무덤에 불이 나는 꿈 집안 식구 중에 중병 환자가 생기게 된 조상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